제트 뺏김 레이나라의 이름이 흐 <웃음> 아니 레이나라이요 <웃음> 이름이 레이난데 왜 제트 뺀까? 흐 이거 제트 잘 못하면 두 명한테 욕먹는 건가요? 다치 나면 차라리 괜찮은데? 어.. 아닌 것 아, 같은데 <웃음> 어.. <웃음> 소이탄 이거 3 0 0 너무 비싼 것같아 아무리 봐도 비비비비비 <웃음> 여기! 여기! 뭐야? 뭐야? 별거 없어. 별거 없어. 오오! 오 오, 오. 제가 얘가 죽고 제가 키러 먹겠습니다. 오. 어, 나이트절이 여기서 오면 면좀 소름 끼칠 건데. 30초 남았습니다. 그그 그 길을 레이 아, 세저 봐주고 있는데 이거 A에서를 한다 나이스. 아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 나이스. 아 나이스. 나이스. 나아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돌아스나이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 아깝다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에 꽃을 뿌리더니 밴달 아, 그래. 진짜 너무 싫어요 벤달 싫어 왜냐구요 전 벤달 탈손이 없어요 전 있는데 와오야 <웃음> 포상 개꿀 우리 브링 스톤이 다 해주겠지 밴달도 있는디 음, 그러겠지 이특에는 운동 이름 봐라 아니요 B작업 B작업 이거 이쪽에열린 아, 아, 중간 이거? 브림미드예요브림이드 브랜미드. 그런데 아, 더모르겠어 아, 더모르겠 아, 더모르요네 아, 요모르 아, 도 도. <웃음> 아 좋다. 아. 잘 조금만 내릴 걸. 아. 니 어쨌든 이볼랑이나이 뭐야, 이거? 나이스, 나이스. 뭐야? 나이스. 얼마 주고 <웃음> 샀어요, 거 이거. 이거 싸요. 이만 원밖에 안 해요. 와. 와 <웃음> 아, 아, 진짜 아, 까비. 까비 진짜 까비, 까비. 와 이거 꼬챙이 원정반응이었는데 아 까비 오케오케 이이 파이프 공다어네명다 잡을게요 네 오케이오케 어. 나이. 나이트나이트 나이트. 뭐야 그 뭐야. 아, 아, 아.